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실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아 제가... 예, 제가, 봉독,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는 이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옳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이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되,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어, 주일 아침에 어떤 가정에서 일어난 부부간의 대화입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빨리 준비 좀 하지 예배 시간에 늦겠어 알겠어요 여보 하지만 아내는 이런저런 일로 준비하면서 어, 준비가 늦어집니다 어, 준비가 늦어지니까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고향되기 시작하고 톤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보 그렇게 하다가 우리 예배 시간 많이 늦을 것 같아 주일에 늦어도 예배 시간 10분 전에 도착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늦게 가면 뒷자리가 없어 예, 저희 가정 얘기는 아니고요. 어, 사실 오늘 이, 어, 이화를 잠깐 준비하면서, 어, 일부 여배 때 대부분 이렇게 뒤쪽에 앉으셨는데, 오늘 굉장히 골고루 앉으셨습니다. 예, 오늘 안내하시는 분들이 참 잘하셨는지, 어, 이렇게 골고루 앉아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저희 코로나 때문에 자리 배석에 되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주시면 우리가 어, 이렇게. 안녕하는데참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웃음> 여러분 우리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전 세계에 2천만 명가량이 코로나에 확진되었고 20만, 아, 70만 명가량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이팬데믹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이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몸에 뭘 걸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시계도 하는 거 싫어하고 반지 뭐 이렇게 다 걸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탄자네에서 한국에 와보니까 황사라고 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마스크를 쓰고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올해 대학에 들어간 친구들은 특별한 학과가 아니면 대학 캠퍼스를 밟지도 못했습니다 신입생들은 다음 학기도 온라인 수업을 할 확률이 높다고 라 합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마치고 이제 대학 캠퍼스에 자유로 누리고 싶어하는 대학 신입생들의 꿈은 코로나로 인해서 산산조각 나버렸죠 첫째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루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난 중학교 1학년이 없는 것 같아 입학식을 하지 않고 학교도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그런 시간도 없으니까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참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는 그런 일상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러 영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이면 휴가철이라서 해외로 해외로 나가는 사람으로 붐비던 국제공항 주차장은 코로나, 코로나로 인해서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관광, 항공관력 산업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충격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이미 일상처럼 자리 잡게 되었고 모두가 아픔과 고난을 토로합니다 교회도 이런 충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니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영향력에 많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생날교회도 어려움을 당했지만 전국의 교회들이 사회적으로 코로나 방역의 감시 대상이 되고 코로나 전염의 주범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지난번에 저희 교회가 코로나로 문제가 되었을 때, 어, 대저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이웃분들에게 핀장과 비난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청년 중에 간호사들이 참 많습니다. 간호대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많고요. 어, 이제 실습에 나가야 돼서 어, 실습신청서를 쓰는데, 그 청년이 이제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실습신청서를 실습 쓰는데 제일 첫 질문이 새날교회 성도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다고 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세나이 교회 아는 분이 있습니까? 다행히 그 친구 말입니다 다행히 목사님 제가 그때 그 기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세나이 교회 성도가 아니라고 썼습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이런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떤 성도님들은 우스개소리로 아파트에 교폐를 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했다고 라 합니다 솔직히 저도 어, 교회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는 예, 자으로 되어 있는 교회 팻말을 떼고 다녔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좀 부담스러워하실까 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우리 교구 식구들과 대화를 하는데 군인, 공무원, 교사 그리고 직장인들은 매주 교회 가지 마라 종교적인 자리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라 라는 공문이 온다고 라 합니다 어떤 청년은 작은 공장에 다니는데 그 공장 사장님이 그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야 다른 사고는 다 쳐도 되는데 교회만 가지 마라 어. 어떤 성도인들은 가족 중에 기저질환이 있어서 자신의 몸이 불편해서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주변에서 눈치를 보면서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불편함과 신앙적인 도전은 저희 교회만 특정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실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솔직히 지금 한국교회는, 세계교회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위기 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 위기는 목회자들의 일탈과 교단 내의 정치 싸움, 내부적인 타락과 세속주의와의, 세속주의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혁되고 목회자만 변하면 많은 것이 변하게 될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독교가 맞이하는 도전은 전 지구적인 도전이죠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기독교는 점점 세상과 분리되고 고립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위기와 고난은 모두가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위기와 고난은 언제나 기독교를 발전시켰고 신앙을 성장시켰습니다 억압과 사회적 고립이 고난이고 분명 개인적으로는 순교라는 아픔이라는 비극을 만드는 사건이 많았지만 신앙의 고난과 위기는 언제나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을 진리를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 시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들이 만들어졌고 교회와 신앙은 회복되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여러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다윗 이후 선한 왕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조금씩 조금씩 부패하다가 결국 나라를 잃고 포로기에 들어갑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에스더, 에스라, 다니엘,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나라를 잃고 예배를 드리 성전을 떠나 이제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들의 예배는 성전을 넘어 삶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포로기에 눈물과 아픔이 있었던 그때 자신이 생각할 때 인류의 가장 위대한 노래인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노래는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제약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위대한 노래는 평안할 때 그리고 우리가 형통할 때 나타난 노래가 아닙니다 이 위대한 노래는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긴 철저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로마시대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교회는 너무 힘든 고난의 순간을 맞이해야 되었습니다 세상의 핍박과 공격 속에 복음은 이스라엘을 넘어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에서 신앙의 순수함과 세상을 변화시키던 그 시간을 우리는 언제로 봅니까? 우리는 언제나 평양, 평양 대부흥1907그 시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일본의 억압 속에서 일어난 부흥입니다 일제의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그런 간증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그런 간증은 고난과 아픔 가운데 꽃을 피는 것입니다 몇주 전에 목사님께서 보여주셨던 주기철 목사님의 영상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일사가구의 신앙이 지금의 현실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한 믿음은 언제나 기독교가 고난과 아픔과 역경 속에서 핍박의 순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의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선명해지고 목숨을 각오한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그 한계를 넘어 온 세상에 그분의 통치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기독교, 기독교가 힘과 불을 가진 세상을 정복한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을 통해 왕권이 강화되고 솔로몬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의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번영의 시간부터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점점 타락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가 모든 핍박을 이기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기독교를 공인받고 모든 유럽이 기독교 나라가 되고 모든 세상의 부가 교회로 집중되고 교회 예배당은 커지고 모든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기독교가 모든 권력을 가졌던 그때 기독교는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세속주의와 물질적인 타락을 통해서 기독교의 신앙은 점점 타락해 십자군이라는 역사 속에서 지울 수 없는 기독교의 과오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일제시대의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기독교 역사에서 볼수 없었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도 기독교 역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당은 커지고 성도일수는 늘어나고 물질적으로 풍성한 복을 누렸지만 세상 속에서 부패하기 시작하고 믿음의 성도들은 그리고 목회자들은 세속주의로 물들게 됩니다 형통하고 넉넉하게 되면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잘 믿어야 함에도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풍부와 번영을 누릴 때 우리의 믿음은 모호해지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그렇게 믿음이 사그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난일 때 우리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이 성교사로 탄자니에막 도착해서 이제 탄자니아에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적응하는데 어, 초창기입니다 아이들이 한 명씩 한 명씩 그리고 저도 말라리아에 걸리는 겁니다 시름시름 알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낙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멀리까지 보내셔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아픔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아둥바둥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을 때 위기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지나고 보니까 성장의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교제에서 가끔 한국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다르게 계속 우울하고 한국이 그루어지는 마음 홈시크 그 흔히 향수병이라고 불리는 그 병이 찾아오면 아내와 제가 말없이 바닷가에 있는 작은 레스토랑에 갑니다 그리고 말없이 인도양 너머 한국을 향해 바라보죠 사실 어딘지도 잘 모르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고독한 순간에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외로움과 고통의 순간이 하나님에 대한 저의 신앙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 주더군요 하나님에 대한 저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겪고 있는 불편함과 고난은 우리에게 마이너스만 되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보내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쩌면 자신의 신앙을 선명하게 만들어 갈수 있는 하나님의 배려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시간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명하게 갈고 닦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새날 가족들이 되길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상 속에서 기독교가 시험을 당하고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새롭게 회복해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첫 개명과 둘째 개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29절과 31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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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저런 질문과 많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수많은 부정적인 말들과 공격하고 위협하는 말들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야 함에도 두려움이 가득 차고 걱정과 공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불안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통해 세상의 나쁜 영향력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위협하는 일은 우리 믿는 자들이 금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코로나가 주는 목숨에 대한 위협만큼 여러분,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 여러분, 아직 코로나로 인한 위기는 위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성교지에서 당하는 신앙의 도전은 코로나에 비하면 아무런 도전도 아닙니다. 예전에 요수와 성교사님의 간증처럼 주일마다 경찰들이 올까봐 문을 걸어 잠그고 예배드리는 날이 온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보구마율이 2%도 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커서 예배를 드릴 때그 세상은 더욱 기독교는 세상에서 고립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배를 한번 드릴 때 우리의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하는 그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목숨을 다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법을 지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위해서 이 준비를 우리는 지금 이 고난의 시간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커서 신앙 생활을 너무나 당연하게 해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고 함께 모이고 소리 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기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도전 앞에서 고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시련은 시작되었고 우리는 고난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많은 도전과 시험 앞에서 주눅들어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선명하게 만들어 이 세상 속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승리하는 삶의 시작이 바로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을 담을 때 우리의 믿음은 결코 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도전합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의 생명보다 가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뜻을 다해 힘을 다해 그분을 향해 그분의 사랑에 붙들려 이 어려운 현실을 승리하는 우리 새날교회가 되길 도전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 우리의 첫 개명은 우리의 예배와 기도 가운데 풀어짐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은 반응하고 교제하고 교류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장소와 시간에 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호흡하는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많이 어려운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지 그렇다면 장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탄자네에서 함께 이웃에 살았던 이슬람 무슬림 여인 모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모스크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에 다섯 번 정해진 시간에 저와 얘기를 하다가 아내와 얘기를 하다가 그 예배 시간이 되면 돌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옆에서 그녀를 보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그녀가 믿는 신을 알라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신에 대한 사랑이 가득할 때 주위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표현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모든 답은 우리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중심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 뜻이 생명의 힘이 하나님 향해 있다라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여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부럽고 나는 수송하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느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사랑 없이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힘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 계명인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단순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지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로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한 율법학자가 어떤 계명이 큰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올라가는 길에 한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길에 쓰러져 있는 강도를 만난 사람 옆을 제사장이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들에게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은 그들이 늘 입으로 외우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는 레위인과 제사장에게는 완전한 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사장과 레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는 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분명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든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정작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자신의 몸과 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내 자신과 같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그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자신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마음을 다해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를 주막에 누이고 상체에 기름을 바르고 싸매어줍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부탁하며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돌아와서 내가 갚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줍니다 예수님은 이들 중에 누가 너의 이웃인지 물었을 때 율법학자는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사랑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다 자비를 베푸는 순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최선을 다하다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순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구 식구들하고 코로나 때 연락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아 내가 참 사랑이 없는 목사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 코로나로 이제 교회를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교회 오지 못하니까 사실 만나기도 참 힘들죠 그래서 카톡이나 이렇게 남부를 묻는 문자를 격주로 보낼 때도 있고 몇 주에 한 번씩 보낼 때도 있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인데 한 번은 전화를 했습니다 청년에게 한 청년에게 전화를 하니까 대뜸 받자마자 그 청년이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 나오라는 말씀이죠 저는 안부가 궁금하고 시간 되면 함께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한번 하면 좋겠다라고 전화를 했는데 처음 나온 반응이 목사님, 교회 나오라는 말씀이죠 이 말을 듣는데 좀 서운하더군요 또한 집사님 가정을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다음 주부터 교회 갈 겁니다 제가 뭐... 그분들을 잡으러 간건 아닌데 그렇게 반응하니까 어 미안하기도 하고 어 내가 평소에 너무 그들에게 사무적으로 대했나? 너무 행정적으로 교구 식구들을 대했나? 라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수많은 말들을 듣고 사실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 가운데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기를 도전합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자비를 베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불가능한 그 길을 성경은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들어가 우리와 버타는 그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사람을 용납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을 품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우리의 말로서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힘은 그들의 상식을 넘어선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자비가 베풀어질 때 그들이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고난 고난에서 승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리고 친구들과의 만남 가운데 기도의 집 예배 가운데 그리고 여러 가지 만남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진리가 풀어지기를 도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고난은 우리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던져주는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답은 내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더욱 선명해질 때이 고난의 띠는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시련이라고 말하는 이 순간이 신앙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시대를 여러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서로가 격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중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의 자리를 채우시고 기도의 집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먼지가 쌓여있는 우리 큐티책을 다시 펴시고 올해 성경 1독하자는 그 마음을 회복해서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사랑을 나누길 바랍니다 혹시 강도 만난 자처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우리 세나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우리의 신앙이 선명해질 때 고난은 위기가, 위기는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고난의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선명해지게 하옵소서 주여 뜻을 정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세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선명해지길 도전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일주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 외치고 이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지길 원합니다 더욱 선명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자란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한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난 시간동안 우리 믿음이 더욱 선명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을 정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소망합니다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 고립되고 점점 힘들고 많은 아버지 이야기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라인교회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당신의 놀라운 아버지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묶여져 있는 하나님 주님 흐릿한 모든 진리들이 더욱더 분명해지며 온전해지며 완전해지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새날 교회를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코로나로 우리의 신앙을 도전 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왜 교회를 가야 하느냐고 손가락질하며 믿는 자들을 비난하는 일을 개의치 않습니다 직장 속에서 세상 속에서 많은 도전 앞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말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명과 뜻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하시고 우리가 뜻을 정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흔들렸던 모호한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선명해지길 바랍니다 주님 더욱 어려운 시대가 찾아올 터인데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분명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세나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비판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공유하며 그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의 시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선명하고 새날교회가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전에 빈손들로 나오지 않고 여러가지 헌금으로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